드레인하기 적절한 온도가 되었을 때 작업을 시작합니다 언더 커버를 탈거 후 기존 미션 오일을 배출합니다 시원하게 쏟아져 나오네요 해당 차량은 첫 미션오일 교환인데요 기존 오일의 상태가 매우 나쁘지는 않지만 교환 시기를 조금 빨리 잡았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탈거된 드레인 플러그의 모습입니다 자성을 띄고 있어 메탈성 슬러지를 포집하고 있는데요 타 차종과 비교해 슬러지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큰새 조각과 같은 이물질은 검출되지 않아 별다른 특이사양은 없어 보입니다 신품 드레인 플러그 와셔와 레벨링 플러그 실링의 모습입니다. 플러그를 세척한 후 신품 와셔를 걸어줍니다. 플러그를 손으로 살살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이제 미션오일 주입입니다. 덕트와 배터리를 탈거합니다. 준비한 오일은 캐스트로 트랜스맥스 ATF 덱소 n 6입니다 산타페 TM의 미션오일 규격인 SP4를 충족하는 100% 합성유로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유를 주입합니다 레벨링 작업을 감안해 오버필해주고요 시동을 걸고 신유가 잘 들도록 변속을 진행합니다 시동을 끄고 펜을 이용해 미션오일 온도를 떨어뜨려주고요 다시 시동을 걸고 변속을 한번더 진행합니다. 레벨링 플러그를 개방해 과주입된 미션을 배출합니다. 레벨링 플러그 실링도 신품으로 교체하고요. 미션 오일이 주르륵 흐르다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때 재빨리 플러그를 체결합니다. 레벨링 작업은 규정 온도 50에서 60도의 중간인 55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작업 부위를 클리닝하고요 산타페 TM에서 배출된 미션 오일의 모습입니다 좌측은 기존 사용유 우측은 레벨링시 배출된 오일입니다 우측이 현재 산타페에 남아있는 오일이고요 교체된 와셔와 실링의 모습입니다 시운전을 다녀온 후 작업비를 확인합니다 깨끗하네요 DTC 체크까지 하면 작업은 종료됩니다